<웃음> 입안에서 뜨거워진다. <웃음> <웃음> 아기찜을 되게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검색하다가 알찜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알전문집 알탕, 알찜, 알전골, 다알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찜 대짜를 시켰어요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아니 아니 우와 군이라 우와 대박이다 우와 맛있겠다 이게 날이에요 아니 덩어리가 날리 날개 날개 났다 오 고니 그게 고니가 더 맛있어 네 톱나물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먹어도 되나보다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네. <웃음> <웃음> <웃음> <잘라놓은 알더머리가> <웃음> <웃음> 뭔가 칼칼한 게고소하 너무 행복해졌어요 네. 고니를 먹어봤어요 소스를 듬뿍 붙여야돼 고니도 잘라놓은 고니가 이 이만 화질이 근데 되게 좋은데 모바일 네. 방송이? 고니 미쳤다 음.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신선해 음. 음. 아, 요 콩나물 가져와서 알니다 음. 음. 이게 알만한 집이라서 신선한 것 같아요 랑징 비주얼 보고 싶으세요? 알이 막 부서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오 새우도 있다 주십시오 음. 입니다. 제가 하나 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닙나도니다 아. 제가 하나 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제가 하나 중에밥도되 먹을 거예 아. 나싸이려도 되겠습니까? 아. 는 제가 하 네. 나가 지금, 미소가. 어, 뭐야. 이나는 나? 네. 게사 길이야. 짠. 어, 이 어, 약간 느낌 찔져요 우리가 안 돼. 이게 맞죠? 나는 물 맞추기. 밥을 몇개 볶을까? 몇개 뽑은 거예요? 두 개? 세 개? 아니, 세 개는 많아요. 음. 야, 진짜 머릿속으로 왜 음. 많지? <웃음> 생각하는 거 알겠는데. <웃음> 남기더라도 세 음. 개를 할까요? 넘어가게? 네, 네 잘. 좋아요 어, 나... 니 그러니까 살살 얘기해요. 눕히 <웃음> <웃음> 래 네. 여전히 잘 먹고 있잖아. <웃음> 님들 이거 보세요. 좀 <웃음> <이건> 봐줘야 된다. 여기 있는 게 와 대박이다. 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밥 속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갑니다. 한입, 조이, 세. 세입 먹었으니까 그만 먹어요. 님들 살집. 와, 제 입력 강조는 인정하겠다. 음와 이거는 내 보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맛있다. 와 미쳤다. 음. 맛있지? 음. 이런 건밥꼭볶아먹어야 돼. 그 갈수록 더 맛있어져 이거. 아까 아껴놨던 알을 첫 올려서 아유 이게 진짜 알밥이지. 아유. <웃음> 얘는 얘더 이상 안 맞을 것 같아 아니 이거 파파나 진격의 거인 같아 파왜 우리 둘다 고추라는 단어만 봤을까? <웃음> <웃음> 예민한 예민한 나나예 <단어예요. 웃음> 참좋은 나이다 채소만 봐도 저렇게 깔끔해지는 <웃음> 나이군요 <웃음> 그럼 인댕님은요왜인댕이알 <웃음> 좋아하시나봐요 알 좋아하세요 아 <웃음> 어, 진짜 맞는데 <웃음> 나는 애들이 나한테 무슨 의도로 잘 <웃음> <웃음> 알겠으니까 아 그래서 난감하네 애들이 지금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까에 <웃음> 나를 뭘로 놀릴까 언니를 뭘로 놀릴까 이미 이제 여기서 개구진 표정이 계속 있어요 재밌어 죽겠다는 약 날씨 있어 아리요아리요 <웃음> 감질나는 맛이 다감질나는 맛. 어. 와우, 와우. 감질 야. 뭐만 하나 꽂히면 맨날 그걸로 꽂혀 야, 너. 야, 너. 여러분 너. 들이 이럽니다. 요걸 그 이렇게 올려먹으면 엄청 맛있네요 우리한테 피할려고 요걸 이라고 그래서 나도 웃고 있었어 <웃음> <웃음> 이제 알이라고, 언급도 안하고 음. 너네 때문에 야방이 야식뿐이 방송이었나요? 이러네요 <웃음> 이거 사이다잔 3개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혼자서 다 먹을 건데요 한밥 얼마나 남았나요? 아한 1.5인분? 응, 한 1인분 정도. 이거 <웃음> 시켰으면 우리 유이한테 혼날 뻔했어. 그니까. 편집으로는 안 온다는데. <웃음> <웃음> 편집으로는 안 온다거든요. 응. 너네 안 먹는다면서. <웃음> <웃음> <웃음> 아, 여기서 그냥. 아, 여기서 딱 받으면 되잖아. <웃음> 곧. 응. 한층 똑똑해. 이래서 내가 한 살이라도 젊어야 된다니까. 아 진짜. <웃음> 우리 남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지. 그분들 젊으시거든요. <웃음> 에이, 젊으시거든요. 이말 듣는 게 이미 노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짜증나. <웃음> <웃음> 나도 차 있다 먹을래. 안돼 문댕님 화나게 하지 마. <웃음> <웃음> 음 <웃음> 둘다 먹. 둘 다. 나 <웃음> 여기 동물 생겨 <웃음> 누가 여기 친구 <웃음> <드럼> 찹쌀기를. <웃음> 아이, 아이 누가 아이 누가 동치미 만들어요. 맛있었다 이거는 웬만한 걸파안 낸단 말이야. 못 참. 입안에서 뜨거워진다. <웃음> 사이에서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차에서 뜨거워니면 차가 매워. <웃음> 계속 터지죠, 탄산이 <웃음> 응. 응. 여러분, 아, 저 야외 방송을 진짜 트위치에서 처음 치는데, 정말. 오해질 수 있는 그 얘기들은 전부 오해입니다. 오예. <웃음> 오예입니다.